오발 응. 근데 오발 우목발. 우목발 빨 아디오발. 빨노노빨노노 그렇지. 빨노노빨노노 맞아. 근데 지금 가는 연기잖아요. 어. 혹시 노랑색이어야죠. 그리고 나는 중화점인거 맞고. 얘가 얘는 아예 다 반응을 한 지점 여기 그리고 최고 맞아 얘가 중화가 될, 되면 될 수록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음. 근데 얘 중화열은 쭉구얘좀 예, 이렇게 뜨거워지다가 음. 좀 이렇게 막, 예, 막 중화가 되면 좀 뜨거워지다가 얘가 그그어 중압점 어, 거기를 지나면 음. 이제 중화가더안 되니까 좀이렇 식어가요. 이렇게 그래프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나가 가보니까. 수산화 칼륨 수용액보다 염산. 그러니 아침국외 수산 칼륨 수용액과 염산에 가깝게 이온수은 같다라고 했는데. 응. 어, 여기를 보면은 음, 그, 어쎄 이거 뭐, 약간 이걸로 들어오는데. 어. 그 숫자 있는 그모 있다가. 귀까어너 너무 잘풀고 있어.